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데 이럴때는 시작 설정 앱 항목에 들어가서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 클릭을 하고 제한 없음으로 바꿔놓으면 예, 이 제는 설 치가 됩니다. 감사 합니다.